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어, 여러분들이 산뭐맵 구석구석, 위치 하나하나 숨겨진 곳 하나하나 모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자기장 위치 설명드리지 않아도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자, 여기는 좀더 수월할 것 같아요 어, 알비클레인의 지금 좋게도 지금 켄조님 지금 2번팀이죠. 어, 켄조님 쪽이 지금 좋습니다. 지금 카오에 혼자 내리시는 것 같고 플렉스 팀의 테리님 1번팀 어, 2번팀 어, 2번팀이 지금 팀좌짤바로 좌, 내리고 후번에 배민이 팀이 지금 하틴에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균등하게 나름 따로따로 떨어지시네요. 루니 드시고 린스에 혼자 내리시는 것 같아요. 루니스자이러면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이쪽에 지금 바로 내렸습니다. 자, 님 총이 없어요. 님총 먹었는데 위쪽에 지금 택시님이 총 먹고 봐주고 있죠. 자, 시작하자마자 배율. 미 지금 바로 싸웁니다 아, 이렇게 미달님이 아까 활약 좋았던 팔님 잡으시고 이러면 또 방구석 싸움이에요 또 가족 싸움 가족끼리 지금 핫틴에 내려서 아, 파이널에 내려서 어, 지금 어, 안중에 없습니다 어, 서로 안중에도 없고 서로 싸우고 있고 미달님이 이렇게 챙겨가고 있고요 님이 바라보고 있고, 자 이쪽 말고는 서로 가까이 내린 클랜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자 왼쪽에 있는 지금 김주님이 학생님이 위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좌측으로 지금 채미님이 크게 돌고 있고, 늘은 순간 이시님이 지금 내려왔죠.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판 끝나고 공유하겠습니다. 이신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 말고는 서로 서로 싸우고 있는 클랜이 이쪽도 싸우고 있네요. 지금 오사레 2번 팀과 독사님 서로 발소리 들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조용하신거 보니까. 아, 지금 독사님 발소리를 냉님은 지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독사님이 지금 어, 싸움을 했어요 독사님 잘 뺐습니다. 바로바로 백업 보고 있어요. 역시 빠릅니다. 플렉스 팀. 플렉스 1번 팀 빨라요. 독사님이 오고 있고. 아, 1 남았어요. 빌. 1. 자, 우사리 팀도 백업이 빨라요. 자, 이 팀끼리 서로 싸웁니다 지금. 님. 우사리 팀. 우사리 팀. 나갔지만. 않고 자, 님이 고통 많아요! 포 와, 포 각도가 좋았어요 포님 피 회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숫자를 눈치 못 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님을 살리기가 쉽지 않는데 1대1이고요 독사님이 숨어 있다가 <목소리> 능님을잘 잡았고요 <목소리> 다시 뱅님이 미아님이... 뱅 연... 세렌기트님을 지금 바로 잡고 위쪽에 또 1대1 주고받고 있어요 독사님이 냉림 마무리했고 자 이러면은 지금 팀이 지금 서로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지금 독사님 쪽에서 지금 살려야 되는데 다행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디아님이 혼자 있어서 배드데이님이 지금 혼자 이대1 상황을 맞이할 것 같아요 지금 양각을 잡고 있 있을 던지 물을 총 들고 있어. 그댄, 술탄. 아이언 사이트로 잘 쓰고 있지만, 포는 피가 없습니다. 미안님, 피가 없어요. 야, 아, 독사님. 혈액 좋습니다, 독사님. 2킬. 자, 아, 플렉스 1팀 출연은 있었지만 어느새 정리를 했습니다 저팀 아깝게도 지금 두 분이 남았어요 자,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자, 불탄! 자, 다시 다운되고 반면에 지금 부캠 만쪽에선잘 파밍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지금 아까 처음에 루인스.. 아, 루스죠 파이널에 같이 데렸던 지금 알비 알비 가족 클랜 아비클랜과 지금 배민팀 이쪽에 올라가셔서 지금 마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배민팀이 나름 유리하죠 자 말씀드린 순간 플렉스팀이 오살이번팀을 탈락시켰습니다 잘 싸웠는데 오살 팀은 아깝게 됐습니다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쪽도 지금 루인스 짤이랑 지금 루인스에서 나온 지금 리얼 3팀과 지금 리얼리 팀 가족 싸움도 하고 있어요 여기 어, 가족 싸움 하고 있는 리얼 클랜 우리가 여러 곳에서 흘리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 게 쉽지 않죠 여기도 서로 가족 싸움인데 자기장 이제 갇힙니다 이쪽 좀 보, 가볼게요 자, 노스님이 지금 자리가 좋아요 건희님도 지금 다리에서 봐주고 있는 자리가 좋고 양이 갇히기 때문에 노스님이 활약이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기계님이 밀드 봤나요? 밀드님이 와우 기계님이 바로 빼고 맞죠 기위치가 중요합니다 리얼클랜 지금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빼고 바로 왔죠 건님도 빼고 바로 왔습니다 아 이렇게 리얼 3팀이 리얼 2팀을 탈락시키고 있어요 이게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고 코리 쪽에서도 붙었습니다 아, 코리 쪽에서도 우승팀이죠 미라마 우승팀이 블루드님 존버하고 있고 여기 지금 플렉스 3팀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쿼리 안쪽에 한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그님과 자리를 다 잡고 서로 견제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지금 아까 교전을 끝냈던 리얼섬팀은 지금 파밍한 다음에 쭉 걸어와야 되고 자기장은 그게 좋지 않, 눅눅치 않습니다 힘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고 여기 지금 배민 2팀은 지금 어, 북팀쭉 다리로 건너야 돼요 바다로 건너서 들고 있지만 지금 알비클랜의 지금 1팀의 아, 리얼클랜이죠 뭐 아니 잠깐만요 어, 레드본클랜이죠레드본클랜의 1번에 켄조님 잉그리님 들어오지 못하게 어, 마중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배민 이팀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자기장 운빨 만 깨면 좋지 못해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엔조님이 이렇게 현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배민 이팀은 들어오기가 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기가님은잘 끊어주나요? 사이트에서 죽래도 어, 조금 멀리 있고 똥님은 어 크게 돌았고 누가반님은 결국 돌아서 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이렇게 돌아와야죠 어, 팀원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기가남님이 쏘지 않나요? 너무 멀죠? 이기 때문에 더내 어, 죽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앞쪽에 지금 더킹클랜이 지금 자리를 먼저 잡고 있어요. 이쪽으로 옵니다.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면 아좀 거리는 조금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를 지금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쉽게 쉽게 들어오면 소리가 다 나죠. 시맨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소리를 아, 아직 못 들으신 것 같고 그래서 소리가 날 때가 됐는데요 어.. 마주치진 못합니다 눈치는 이제 챈것 같아요 기타이츠 님이 총을 맞으면서 알게 됐고 나름 지금 어, 어려운 상황에 잘 들어왔습니다 허가남 님과 문이 주로 하고 있어요 자 형님이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아쉽게도 컷을 하는 모습이구요 자 바로 커버, 커버가 가야죠 내긴거 같죠 여러분들 이타이슨님이잘 봐줘야 돼요 백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둘인지 셋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마 한팀에다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 견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죠. 쉽게 나가서 살리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다운이 됐고 자연스럽게 2대2가 됐습니다. 반면에 화가남님하고 누가바님이 잘 들어왔어요. 누가바님은 또 바로 달려오고 있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리얼 3팀이 어, 레드본 클랜의 3팀에게 다운이 되면서 아웃이 됐습니다. 아우, 치열하고. 지금 이쪽에또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두번 3팀. 미달님. 굿이어님. 두분 남았고. 이게 지금 5살 3팀. 바깥쪽에서 들어와야 되죠. 살리고 갑니다. 그래도 아직 자기장 2인이기 때문에, 어, 아직은 괜찮아요. 가조님이 피가 없는데요. 3팀. 삼팀 1팀. 1팀. 오버마인드님, 오늘 화면 많이 1히네요 오버마인드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이게 지금 자기장이 줄어들어도 안쪽에 지금 들어오는게 쉽진 않고 자, 미달님이 이렇게 가나요? 유인하는 건가요? 크게 지금 마중을 하기 위해 돌았죠 구두님은 발소리를 듣고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오살 팀이 그렇게 한 번에 쭉또 넘어서 오기는 쉽지 않죠 스비드님이 지금 보고 있고 교전이 없고 이쪽 싸움을 좀 보겠습니다. 최고의 전략은 존보다 미달님, 아 무리하게 어, 자리를 지켜도 괜찮았는데요. 아 미달님 아쉽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오살 팀이 푸시 하죠. 바로 푸시 합니다. 지금 오살 팀이 사이드로 크게 돌면서 푸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벌써 들어와서 이러면 왼쪽 돌면 보여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더킹팀 탈락합니다 자 스튜피드님 안쪽에 있는 거 몰랐죠 왼쪽에 사격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카레스코님 또그 사이에 킬 따라하려고 어. 왼쪽에 아군이 싸우고 있는데 오른쪽을 사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좋습니다 자. 아토미 신노님 오마인드님이 좋은 플레이로 아군을 살리고 있고 자오살 클랜 출혈에 비해서 잘 살아서 네분다 살아남아서 옵니다 근데 반위쪽에 바로 블랙스가 있어서 어떻게 자리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기장은 자애초롭게도 지금 백그의 민족팀에게 손을 들어줬고요 다른 클랜은 너무 애초롭게도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배민팀이 너무 자리가 좋아요 배민팀이 또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사이드에 머무는 클랜들은 들어오는게 또 쉽지가 않겠죠 준리되는 순간 플렉스팀 또 이렇게 렉이 걸리나요? 여기서 튕기면 좀 위험한데 튕기면 위험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리 껐다 킬게요 이제 이렇게 렉이 걸줄 오늘 이렇게 안정적이다 어? 살아나나요? 아, 제발 못 살아나나요? 이 뭔가 그 배그의 뭔가 고질적인 문제에요 여러분들. 어. 안돼. 자, 이게 들리하지 말고 빠르게 끝단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smr로 콘텐츠 변경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랄까요 그 어쨌든 서버, 업저버 서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팀 배그나 카카오 배그나 인원에 관계없이 제가 이번에 또 이번 이 대회를 위해 많은 걸또 이번에 준비했는데 많은 걸 준비했는데 생기게 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말씀 제가 대신 펍지 대신 제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생각보다 로딩이 좀 빨리 들어왔네요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상황은 이안 예? 잡히네요 왜안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 이러면 수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웃음> 수동으로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제 예상으로는 이분들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다 남겨두고서 컨트롤, 알트, 탭을 하고 작업 끝내기를 눌렀다 젠장 부디 잘 지내시오 자, 여여분분들 위해서 e b 주 노래나 이렇게 부를게요 b i 침묵을 이별로 받아 두겠소 아왜 이래 하늘이시여 법진님들 제발요 옵저버 서버 좀 계산해 주십시오 이맘 다칠까 젠장 아, 핑은 괜찮은데 오늘은 핑계선은 많이 했는데 아니 왜왜 안되는지 모르겠네 제 문제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는 투컴이기 때문이죠 저는 음. 방송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아, 제 잘못이죠 여러분들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 방송인데 모든 환경과 이런 모든 상황들은 다제 탓이죠 아, 됐다 됐다 자 여러분들 자 없었던 일로 하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깬주님 모습이고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자기장은? 아, 이렇게 잡혔고. 자, 알비 클랜, 레드본 클랜이 말씀드린 순간 한팀 슬레냈고. 파이팅 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배민의 1번 팀이 지금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일번 팀이 자리를 잘 잡았고. 네, 지금 알비 클랜의 지금 여러 레드본 클랜 1번, 레드본 클랜 활약이 좋아요. 아군도 다 때려보시는 레드본 클랜. 안정에도 없습니다. 어, 킬 뺏겼고요, 켄조님. 레드본 클랜 위치가 너무 좋고, 또 플렉스 전판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플렉스, 플렉스 독사님. 챙겨가면서 혼자 남았습니다. 이번엔 우살에 1번 팀도 살아남았네요. 우살 1번 팀도. 사리 1번 팀도 나쁘지 않고 사리 2번 팀도 지금 반에 반에 몰래 몰래 자리 잡았습니다 반에 몰래 몰래 자리 잡았고 자, 하지만 자기장을 들어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자이러가자 <웃음> 어디 계시나요 이신님 지금 <웃음> 어디 계시죠 이분 지금 아,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 좋아요 이분 아, 이분 좋아요. 존버 하고 있는 어, 이신. 자 이분의 모습이 어떻게 될런지 자, 이분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순간 독사님 다운됐고요. 자 화면을 더 담아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린 순간 오살클랜 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들고있고요 자기장은 아파요 7, 벌써 7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아, 이렇게 수많은 클랜이 살아남았어요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예, 쉽게 죽지 않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인데요 이제 자 이분의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자 누워계시던 이씨님 누워있다가 쫙 <웃음> 살았어요? 아우 이렇게 두은알아 겠지만 싸운됐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분들 자 크게 잡아드려야 겠어요 산옥이라서 또 올라오는데요 자, 14번에 지금 백그의 민족팀이 올라와야 되는데 알비클랜이 지금 1번팀 잘 맞춰오고 있죠 지금 잘 맞춰오고 있고 그리고 우탈클랜도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알비클랜 지키고 있습니다 자죽나요 그 길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왼쪽도 있기 때문에. 해결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일단 지금. 민팀 와, 레드본 클랜. 민님 이 끝까지. 자, 켄조님이 오늘 활약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섰어요. 켄조님. 자, 마지막에. 아, 민님. 아, 루비님이. 아, 루비님이. 아, 아깝습니다. 켄조님을 잡아주길 바랬는데 오늘의 맹활약. 오늘의 맹활약입니다, 켄조님. 자, 레드본 클랜 좋아요. 오늘 활약이 좋습니다. 켄조님 플레이 볼게요. 자, 이렇게, 레드본 클랜이, 레드본 클랜의 1번 팀. 에드본크렌의 일본팀이 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또 클럽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자 이번엔 좀 다른거 들어보죠 자 여러분 그... 이 이믹스야? 자 1번 1등에 켄조님이 가져가, 아, 4키를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잘 마무리 하셨고 아틀님과앵그리님이 루시님 뭐 알비클랜 지금 잘 했어요 어, 잘했으니까 1등이겠죠 위쪽에 잘, 잘 잡았는데 우사클랜이 뒤쪽에 오는 것도 커버를 잘 하셨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봤지만 뒤쪽에 배민 1번팀이 좌측으로 들어오는 것도 둘둘씩 나눠서 피지컬적으로 다 승부하시는 모습이서 멋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사살 클랜이 2등했는데 아쉽게도 어, 꿈님이 활약하셨는데 아쉽게도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 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킬을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시면 5킬 정도 하시고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삼라 넘어가서 오 삼라 제가 산옥을 아 많이 끊겨서 얘들